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사월 칠일인데 뭐 무슨 무슨 일이 없어요? 그러게요. 4월, 오늘 조용히 넘어가시면 좋겠네요, 언니. 사월 칠일에 무슨 일이 있는데? 저기 이직의 날이잖아요. 1 년에 한 번씩 아 이직을 사월 칠일 하더라고. 왜 그런지 없잖아 그런 일 없을 거예요. 없겠죠. 그럼요. 제가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어. <웃음> 이거든 어, 맞아요. 어. 그게 막았네요. 이번 연도는. 어. 어머 커피 뭐예요? 하나 마셔요. 알았어요. <웃음> 언니 이런 것도 아는 분이었군요. 비비 1년 축하해. 그래서 우리 제가 <웃음> 1년이 됐다는 게안 믿기네요. 서울에서 그 이삿짐 좁은 트럭 건너서 가지고그 트럭 타고 내려온다고 막 벗고 신을 때 왔는데. 어머. 근데 지금은 흥청망승 써드키네.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가 방송 본단 말이에요, 언니. 진짜 비비 오님 보셔야 돼요. 이 예, 지금 비비가 한 달에 얼마 보냐면요. 안돼요, 언니. <웃음> 얘기하면 안돼 <웃음> 아니 엄마가 댓글 달았다니까저그 언니가 그러잖아요. 그 돈막 쓴다고 문 하이라이트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비비는 아직 철이 안든것 같네요. 뭐 힘든 게번 돈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리다니 비비하는 에스도 산다고 다써뭐 이러면 다 다르는데 지금 삭제 됐던데요?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.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. 한창 쓸 나이고 네 나이때부터 너무 돈돈해가지고 돈에 경매이면 오히려 더보기안 좋을 수 있어. 그냥 생각 없이 쓸 것도 나쁘지 않아요. <웃음> 너무 근데 생각 없이 쓰니까 좀 수리알이 크더라고요. 뭘할 수가 없잖아요. 찐팬이죠, 저. 처음 제 반은 기억하죠 언니? 도깨비 화장하고 숙소 앞에 서 있을 때 언니가 계단 위에서 딱 내려왔잖아요. 거기서 딱 봤거든요. 세상에 뒤에 차 아침이었는데 후광이 뒤집어지면서 여기서 준현이를 처음 봤는데 그때 진짜 연예인 본 기분이었어. 들어가는데 막 공전이 화장하고 있고 막. 근데 나는 나도 놀랬어요. 난이리 보고 이제 집에 올라갔잖아요. 아 기사 장님거 심각한 <웃음>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죠? 아 기사님, 야 아가씨가 왔는데 좀 특이하죠. 우리 가게는 뭐 특이해도 괜찮지 않나요? 너무 특이해. 그날 저녁에 아가씨가 술 마시러 왔잖아요.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? 저를 체크하러? 어. 근데 아가씨는 합격점을 줬어요. 맞는데 사장님이 의외로 포용력이 넓으시더라고요. 유자 언니 처음 왔을 때였나? 사장님이 그날도 저 체크하러 오셨거든요. 가게는딱 저한테. 저 부르시더니 비비야, 지금은 자가 저래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될수 있으니까 잘해줘라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로 잘해줬죠. 사장 아무거나 하는, 하는 거 아닌가 봐요. 4월 7일 좋은 일이 있는 날이에요. 아니요, 이직의 날이에요. 제가. 이직의 날, 3년 내내 어... 이직했어요 4월 7일. 그런데 왜 4월 7일 날얘기 옮길 때 원래 그 몸을 담고 있던 데가 있었어요. 미용실에? 그만둔 상태 아니었어요? 그만둔 상태였는데 어쨌든 4월 7일 날 새로운 변화가 또 이직으로 왔잖아요. 저는 사주에서 그랬거든요. 이번에도 초에 너를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하나 생긴다고. 귀인이 나타난다 했는데 그게 언니였나 봐요. 그랬어요. 음... 그런 거 엄청 망청쓰잖아요 그래서 힐튼만큼 쓰고 있잖아요. <웃음> 그런 건는 아니잖아요. <웃음> 얼굴 빨개 <빨간다> 나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마리아까지 얼마 벌었는지 너? 너무... <웃음> 아니요. 저기요. <웃음> 아니요 잠깐만요. 1주년 축하한 거고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도 물론 지금 많이 평범했잖아요. 그때 제 영상 찍 저도 진짜 생각하다고 생각해요. 놀랄만하다 사람들이. 딱! 등장하자마자 세팅창에 물음표 도배되고. 언니는 너 다음부터 좀 많이 관두해졌는데 내가 너무너무 관두해졌었어요.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정리가 좀 필요해요. 어 아니에요. 멤버십 990원도 없어. 누가요? <웃음> 누가 들으면 우리 멤버십이 한 10만원 하는 줄 알겠다. 우리 990원 짜리인데 아우, 지겨워. 저도 가입했어요, 멤버십. 지단, 지단이 너무 귀여우시다. 백수일 땐 990원도 아쉽다고요? 근데 저, 저, 저, 저도 부산 내려오기직전에 절였어요. 돈이 딱수 중에 3만원인가 남은 거예요. 근데 그 언니가 안불러줬으면 저는 아마 뭔 일이라도 했겠죠? 한창 그때 택배 상하차도 막하 하루 다니고 최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. 걸어서 쓸 때였어요. 아 어, 내가 KTX비 주지 않았어요? 그쵸. 아니요저 KTX비가 없어서 이삿짐 타, 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아 어, 그래요? 야, 그 내가 네 귀인 맞네. 네너 지금 홍청망대 쓴거다내 덕이네. <웃음> 그러면요. 이제 안 싸우는 막내 친구들끼리. 네. 이제 서열이 다 정해졌나 봐요. 원래 그게 서열 싸움이죠. 처음에는 이틀에 음... 한 번씩 싸웠어요. 지금은 제 생각에 그 서열이 싹 정해졌어요. 자기네들끼리도 내가 대장이 있어요. 막내요? 음. 은일 잘하는 순서인가요? 먼저 들어선 순서... 저희 가게가 시스템이 그 들어오는 수술기간을한 달을 주는데 그한달 동안 이 친구들이 해내야 돼요. 그러면 아 얘가 할수 있다 생각을 하면 저는 수술을 보내요. 수술을 끝나고 들어오는 동시에 월급도 인상이 되고 팁도 인상이 돼요.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지나면은 그한번 인상이 있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정상이 되는데 그 6개월까지가 못 붙어요. 그리고 한 달을 못 버티죠. 다. 그 6개월이 여러분 갈수로만 6개월이 아니라 30번 찍은 그 6개월이잖아요. 맞아요. 아, 따도님 생기지 않아요. 저는 그냥 그냥 내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고 제가 바깥에를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. 내 방송실에서 내 방송만 이렇게 하고 뭐 물론 이 방송이 아주 많이 크고 막 하려면 뭐 유명 BJ들이랑 합방도 할수 있고 정말 합방 제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다 답변을 이제 안 된다고 드린 게 내가 합방을 해서 뭐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. 내가 뭐이 사람이랑 합방을 했을 때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. 근데 이뤄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. 저는 뭐 채널을 더 키우고 싶다거나 뭐더 그러고 싶지 않아요.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채널에서 우리만의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얘기를 내가 제일 방해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. 내가 만약에 굴소시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전 방콕이에요. 직콕.